¡Ah! ¡Fighting! ¡No m a niñar esto! ¡Qué chana! Buenos días chicos Hoy voy a hacer para desayunar Tostadas francesas Y estos son los ingredientes Pan, azúcar, huevo, leche y mantequilla Así que m a n o s a la hora para preparar el desayuno o Ya tengo mi pan partido en cuadritos y lo siguiente es remojarlo en la mezcla y después en mi sartén al que ya le puse mantequilla, aquí voy a hacer los panecitos. m o k c h a Miren, y así quedaron mis tostaditas francesas y nada más le voy a poner encima un poquito de syrup. Para que sepan todavía oh. más ricas. Provechito. Provechito. Mm -hmm. Hola, chicos. El día de hoy vamos a intentar hacer el Couple Yoga Challenge. Eh, yo tengo como unos 5 o 6 años haciendo yoga, así que soy flexible y Hayato es fuerte, así que tal vez p o d e m o s hacer este reto. ¿Te invito a eso? Sí. ¡High five! ¡Ya! ¡Hazui s o n Mucho, i g o puto hacha. Ok, ygo c h a <risa> i d o r i o p c h i a n a Y pose, y r <risa> o t r e pose. Ajá, ajá. y o caminé. Ajá. 원, 투, 3리오 o 이 h r e 원, 투 k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야 아니고. 아 이렇게 미안. 이렇게. o n o 이렇게. 이 이거. 네, chariso. Okay, 이거 pose number o 트 있어? 남 t e e 3 나무. 아. 3 나무. 어, 어, 예에에에에에에에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거에에에에에아에에거 <웃음> <웃음> 이거야 맞아 조금 또자 기가 빨게 와우 실화겠 오케이. 잘했어. 우리 하고 있어 나는 일단 이 포스 해야 돼. Okay. 나는... 아 내가 이쪽이야? 네. 아, 내가 이쪽이었구나. <웃음> <웃음> 네, 너는 이 포스 할수 없었고 때문아 말했더니 그래서 나는 밑에 있을게, 오케이? 잠깐만, 할수있어것 그냥 하면 돼. 다 할까 이게이데 너는 나한테 넘어가. 아, 그래. Uh -huh. 오케이. 파이팅 okay. 다 Yes. u um, okay. 에? 잠깐만 산에 반대 다음에 내가 여기에 달라붙는 거지? 에 뭔가 너무 미안해 어떡하지? 괜찮아 할수 있어 나스 성공 아이야 잠깐만요. 저 손이 막떼 있고 카메라 찰보이 치우세요. 와이팅 하늘 반딧불이 난데 여기 아 파이팅! 너무 많이 해야 돼, 저버 괜찮아! 너무 많이 해야 돼, 저 버스! 아우! 저 쿠터도 예타 수 없어? <웃음> 아프지? 아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요. 아, 무서워. 아, 근데 아프지 아, 않나? 이렇게? 응. 오! 오! 잘 됐어! 예! 원, 투, 쓰리! 잘했어. 이렇게. <웃음> okay. uh -huh. 아, 할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괜찮아. 한이야가 무섭지. 나는 무서울 것 같아. 이거는 <웃음> 어떻게 준비안면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요기에이스요 아하 그리고 스트레치스트레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있어요. 아빠. 요 아빠 하세빠 안녕하세요.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돼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심플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안 테이프리 잠깐만. Three hours later. 어디야, 어수 거리? 어 너무 너무 미안해. 어? 오. 오 아, 호호, 잠깐만. 저, 카라로... 아니, 아니, 다들 거리가 너무 너무 작아어 미안해, 내가 너처럼이야 음, 아니, 여기 다니야 표가 네. 있잖아. 아프지 않아? 너? 진짜? 네. 이거 한야나 no. 진짜? 네 <웃음> 아빠도 같이 <No>. 오케이 <웃음> 아거 <야>, 저... <웃음> 무서 이거 f 이 <웃음> 이거 없는 걸. 없는 걸. 야미 맛에 이 맛에 너하밑에 알로웨? 어. 아아 너무 커 보까? 이 목까? 아니 미이 이렇게 일어나까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내가 할수 있는 건 자주 죄송합니다 좀. 어... 좀 <웃음> <목소리> <목소리> 와! 저거 아! 아어눌었어 나는 좀염팍 나 무시하자 괜찮다 이거 예 마지막에 잘했어 우리 떨어진 거야 다소게 소포스 다소게 예 잘했어 Eso fue un rotundo fracaso, pero espero que se hayan divertido. Ahorita el necopa está haciendo de comer porque tengo hambre. Me p r e p a r o mis v i d e o s fritos favoritos japoneses. Yakisoba i t a d a k i m a s c a m e r a chumante. Necopa. ¿Y qué? Y ya se lastimó.